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버스킹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분리수거 팀 앨범이 나옵니다 아, 맞아 네 그래서 앨범 발매를 앞 두고 소개를 좀 해드릴 겸 해서 한번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나다! 우리 아이돌처럼 무리수기하자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3 6 0을 엔델핀에너지 PLSG 분리수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도 되게 섭외는 성공했구나. 정신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뭐 오늘 저희 아주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주 그냥 꽉 찼어요. 오늘. 오늘 아침부터 에너지를 안 썼어요. 오늘을 위해서. 네. 집 시간을 위해서. 아침에 같이 이사했잖아. 자, 그래. 그래서 저희는 2013년부터 음악을 시작해가지고요. 2014년에 첫 데뷔 앨범이 나오고, 지금 한참 홍대 버스킹도 많이 하고요. 외부 공연도 많이 다니고, 콘서트와 뭐 이렇게 실내 파티도 많이 하는 팀입니다.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관객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 금신 걱정을 분리해서 수거하고 싶은 밴드 분리수거입니다. <웃음> <웃음> 잘했다, 잘했다. <웃음> 뭐 우리 CG로 갑자기 뭐야? 현재 저희 기술은 안됩니 이번에 앨범 나오는 거는 세 곡짜리 싱글인가요? 아, 싱글이 저는 싱글인 면한 곡이 싱글인 줄 알았는데 세, 세 곡까지도 싱글이라고 2년을 반 기속씩 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여기서 한 곡만 더 추가됐거나 한두 곡만 추가돼도 미니 앨범이 끼는 건데 그렇죠, <웃음>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웃음> 아, 그걸 왜이얘기한 번도 이런 얘기해요 싱글짜리아지안 얘기해 주시고 <웃음> 몰랐네 <웃음> 어,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곡을 세곡을 냈는데요. 네. 예. 일단 예. 첫 번째 곡이 예. 빠진다라는 <목소리> 네. 빠진, 이라는 네. 예. 빠진다. <목소리>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어, Beautiful Lady 잊어본다. 잊어본다. 제가 하겠습니다. 블리스거 네. 어, 앨범은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분리해서 수거한다. 공감과 소통이 주요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But life is so good BLSG의 약자를 이제 풀어서 하면 But life is so good 무슨 뜻이죠? 그럼에도 인생은 좋다 yeah. <웃음> 그럼에도 인생은 좋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지루한 일상을 응원하고 같이 놀자 라는 뜻에서 만든 이번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도 But life is so good 이에요 맞습니다 음. 예, 세곡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잊어본다 라는 곡이고요 1번 트랙 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파리가 지금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하헤이 <웃음> 네, <hey, 웃음> hey, hey, 영철아 hey. 아네 룸메, 룸메 아 룸메, 아, 룸메. 아, 룸메. <웃음> 나라 경제를 얘기해도 파리가 또안 1번 트 트랙 삥은요 외모가 특출나진 않지만 묘한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남자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 밴드도 뭐 외모가 특출나진 않지만 우리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 특출는데 음. 평균적으로 4명 중에 3명 평균. 나 옛날 때 장난 아니었어 겁나 잘게있었어 옛날 때 <웃음>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아, <웃음> 마지막 그리플레이디는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외모보단 내면이 중요하다는 그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고 펀하게 만든 노래 그게 바로 이번 노래 그리플레이디 이번 트랙 빅, 이번 트랙 이정본데3번 트랙 뷰리플레이 이렇게 세 곡이 지정은 선생이 아니에요, 아까 제일 먼저 했는데. <웃음> 아 제일 먼저. <웃음> 아, <야>. 나라 <웃음> 경일 <웃음> <발, 발, 웃음> <야>. 자료 자료. <웃음> 어, 7월 8일니다가요 오. 늘나왔다 네? <웃음> 어서 지금 인터넷 음원 사이트 좋아요 댓글. <웃음> 풀이면 아이피 추적해서 죽여버릴 겁니다 네 끝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영광 검색어 이네 믹싱 네. 마스터 네. 왜냐면 네. 저희가 사고 칠 거거든요 네. <웃음> 저희가 사실 버린 게 있습니다 다 예. 머리가 아파옵니다 <웃음> 마지막까지 타이틀곡을 못 정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뭐랑 뭐랑 경쟁을 한건가요? 네 잊어본다랑 뷰리플레이디 드렸을때 뭐둘셋 고민할것도 없이 그냥 잊어본다가 타이틀이구나 뷰리플레이디는 그냥 수록곡이구나 라고 생각했잖아요형 음, 어떻게 대놓고 나한테? <웃음> 별로란 말을 문학적 표현을 <웃음> <하는> 아, 는건 <웃음> 잊어본다라는 곡과 삥! 이두 곡이 네. 끝까지 많이 대중들은 아직 그 삥이라는 노래를 듣기에는 아직 좀 버거워할 수있다 <웃음> 두 번째 곡으로 저희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먼저 이걸로 활동하고 이거를 후속곡. 후속곡으로 아, 후속 동을 후속곡, 하자. 느낌으로 신과세곡 아, <웃음> 내는데 후속곡까지 <웃음> 사실 저도 전에 계속 작업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특히 분리수거 노래 중에서 뭐 재밌는 곡들도 물론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곡들이지만 <웃음> 해가 바뀌어도 나 <웃음> 아, 아, 네. 뭐, 요즘 따라 뭐 이런 곡들이 되게, 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제가,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사실 해가 바뀌어도를 되게 좋아해요 어... 분리수거가 이런 가사를 <웃음> 저랑 처음 작업했던 게 중성화 그래비였거든요 아 예, <웃음> 진짜 말도 안 들려 <웃음>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한 노랜데 아 그렇죠.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웃음> 뮤직비디오 보고 진짜 두번 놀랐죠 <웃음> 어 요것도 그래 저희 그 뮤직비디오 딱 자료 영상으로 중간에 <웃음> 난 이제 뭐죠 난참무하게말난 <웃음> <웃음> 이제 뭐죠 산책 가던 그 길이 가는 길인지 몰랐네요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뭐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은 그런 음악들도 많은데 네. 저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저희가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공연 때도 그래요. 그래서 좀 대중들이 좋아하고 재밌는 노래를 먼저 하고 정말 하고 싶은 노래는 후반부에 한 번씩 저희 앨범이 그래서 세 곡이에요. 저희 색깔을 가진 빠진다랑 그리고 원래 하고 싶고 저희 하고 싶었던 노래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좀 뭐라 까요 사람들 때 뭐야 이거 왜냐면 저번 노래도 보시면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고 저희 네. 성격이 맞는 거랑. 네. 네. 그리고 또 근데 그 사이에 또 다이어리냐 라고 저희 응. 감성적인 서정적인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방부터, 방부터, 응. 방부터 아, <웃음> 기상 기상 아니 기면서죠 방부터죠? 자기야 차라리 두곡더 붙여서 뭐 EP나 미니앨범이나 뭐 이런걸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럴 계획이 있긴 한데요 네. 현수가 쓰러져요 그러면은 네. 아, 현수. 너무 네. 작업량이 많아가지고 아 현수씨가 보통 작업을 그니까 러저 녹음이랑 네. 그 후반 것. 작업들 있잖아요 아, 아까 보니까 막내인거 같던데 예. 그렇구나 <웃음> 막 많이 때리고 네. 야 눈을, 눈으로 못뭐 쓰고 하지마 눈으로 못 쓰고 하지마 이게 그냥 살려주세요 아, 딱 그렇게 다 싸드리고 어차피 다도 나중에 뭐현수 하고 나중에 이게이게 <웃음> 아니 아니 그 대충 가이드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넘기자고 뭐. <웃음> 아, 아 그냥, 어, 그냥 아예 다 해주신다니까 아예, 어. 와장창 어 전공자 어. 가사도 쓰지 말고 보니까 <웃음> 그래 그래자 즉흥곡 만드는 걸로 또 유명하시네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즉흥곡을 한 이유가 음악 전공자가 이제 현수 한 명이에요 저희가 2013년부터 음악을 했을 때는 그냥 그때부터 악기 시작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냥 버스킹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할수 있는 곡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드에다가 노래를 그냥 다른 노래를 불러서 즉흥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반응이 너무 좋고. 네. 홍이 아서 그때부터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블리스고의 트렌드 마크가 된 건데. 음. 뭐 우리 뭐즉흥곡뭐 언제든지 뭐 편하게 하죠. 근데 잘 들어보면 <웃음> 들어볼 것 같아. 개미들이야. 예. 저 새끼가 표절해. 표절인데 표절 아닌. 시원하게 하다. 콜드플레이? <웃음> 중성화 그램. 그램이. 중성화 그, 그램가 그 네. 공연하다가 벌어진 상황들 때문에 앨범게 많아요. 다이어리도 이 친구가 네. 한 여성분을 보고 반했는데 네. 그 여성분이 다이어리를 두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 바람둥이가 들것 같아서 말을 못 걸고. 저 여자분이 가셨으니까 그 다이어리를 한두달 정도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오면 이걸로 말 걸려고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샤이한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이상하기도 네, 네. 하네무어 <웃음> 약간 스토커였어, 어, 스토커였어. 어, 나쁘게 무서워. 보면 스토커 아끄러한거야 <웃음> 하고 뽀뽀하고 다이어리? <웃음> 나만 모르고라는 이집 앨범은 음, 음. 저희 어머니가 공연 보러 오셨다가 겪었던 음. 일이랑 저희 멤버가 겪었던 음. 일들을 겪 음. 음. 아. 아. 나이가 먹어서 어머니가 홍대 왔는데 음. 맛집인 줄 알고 줄을 선데 클럽이었고 <웃음> 클러투를 <웃음> 쓰고 네. 사업을 시작하신 형님이 슛집 갔는데 신분증 달라가지고 보여줬더니 아 되게 기분 좋게 보여줬는데 저희가 그냥 서른 살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눈물을 쭉끊나서 <웃음> 억울하다고. 그리고 분리수거 뭐, 띵는거또 핸드폰 봐보아 핸드폰 보도제 주인 여입니다한 여자는 2년 좋아했는데 장난 삼아 제 친구를 소개시켰는데 걔랑 지금 10년 10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둘다 오토바이 타는데 둘다 죽어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가질 수 없다면 둘다 죽어버리면 <웃음> 만약 죽으면 노래 만들자. 그거. 핸드폰 다이. <웃음> 아 그럼 말 나온 김의직후 진짜로 여기서 바로 그런 거 가능한가요? 아 원래 이 친구가 노래 네. 하나 만들 때마다 머리털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는데 오늘 뭐라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무거나 해주셨는데 뭐? 작업실 집 네. 이렇게밖에 안 다니거든요. 어... 아... 네. 진짜 뭐 생활에 아무런 뭐 활력과 아이디어 <웃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뭐? 진짜 어려워. 어떤 장르를 원하십니까? 잔잔발이 음. 아니면 좀 약간 음. 좀 약간 터벅터벅 터벅 느낌 아니면 뭔가 빠른 느낌 아뭐 장르별로 다 되는 건가요? 어차피 얘가 치는 n What do you got?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 a 하 g 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 그래서 지금 그러신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저희도 막 음악하고 이런 사는데 보통 막 장비병도 있고 맨날 아. 뭐 사고 싶은 게 많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로 이제 사고 싶은 게없었죠알아 이제 뭔가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음.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 아이고 아, 결혼하지 말아까 <웃음> <웃음> 우리 차가 여기서 비추라고 말한 거잖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결혼 좋아 남이 할때만 <웃음> 근데 오케이. 이제 뭐 결혼과 가정이 주는 뭐 또다른 행복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객체로서는 근데 뭐 많은 걸좀 포기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좀 그런게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그시원하 주제가 정말 근래 들어서뭐저뭐 <웃음>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군대가요 이런 주제였다가 진짜 진짜 무거운 주제인데? 좋아 준비 다써좀가볼가 어, 가능합니까? 예뭐 해봐야죠 뭐 어, 일단 어, 네 고민 다 들었으니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내 얘기를 얘기할게 요즘 내 기분은 말아 즐거운 게 없어 요즘 내 생활은 집 아니면 사무실 사무실 아니면 집 맨날 똑같은 일 내 눈엔 총기가 사라지고 똑같은 일상이 익숙해져 내 인생 재미는 사라지고 흐뭇한 마음. 만알줘요 yeah. <웃음> 형님도 가끔은 쉬고 싶으실 거예요 형님도 가끔은 아무렇게나 살고 싶겠죠 싶게... 어 이거 공 내주는거 아니에요? 와.. 다음에 한번 나오나 이거? 아 근데 진짜 나는 이렇게까지 긴 노래가 나올 지 몰랐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길게 얘기해주셔 와서 들어본 거 같긴 해요 딱 그쵸? 근데 들어보는데 막상 그 노래가 생각이 났네 <웃음> 나긴 났어 아 이런걸 아, <웃음> 로 연습할때보다 안돼가지고아직군곡인데 아, 어, 무슨 연습을 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어,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 지금? 네. 님 결혼 생활이지 저는 좀이 친구를 많이 봐는데 어, 진짜 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 바로, 네. 바로. 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저희도 쉬운 코드 진행 말고 좀 한번 버리면 저도막해와우죠 그리고 엔딩이 많이 렸었어요 합이 맞춰져 약속돼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누구는 으로 잡고 누구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야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어떤 방법인요 Fade out이라고. 자체 <웃음> <웃음> <사실> Fade out. <웃음> 잘해보여. 잘해 <웃음> 사람들막 웃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웃음> 그날이 못 잡은 거야. <웃음> 어, 아, 사실 지금 이 소리가. 라이브 음악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좀 중요시하는 그런 또 밴드들이고 그런 팀들이 또 모여서 있는 레이블이거든요. 네. 뒤에서 아직도 지금 합주를 네. 시간이 되늦었는데도 게 네. 촬영하는 시간이 이렇게 뭐 11시 반뭐 이렇게 됐는데도 아, 저 그냥 뜨겁게 박수 네. 하느라 소리가 지금 쿵쿵 소리가 아마 마이크로 타고 들어갈 거예요. 아, 이거 드럼 소리가 아니라 뛰는 제 심장 소리입니다. 오오. 쿵쿵 둠둠 제 블리스 과팀 작업들을 앨범 몇 장을 하면서도 사실 공연을 못 가봤는데 아... 이번 콘서트는 꼭 한번 가보려고. 아 방송이 나올 때 이미 콘서트 축수죠. 네, 콘서트 네. 다녀오신 수.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떠셨니? 콘서트 마크. 그렇게 잘할 <웃음> <좋을> 수 <수가> 없어. <웃음> 이정원다해서. <이재문도에서, 웃음> <아니, 왜>. <웃음> 야 우리 이정원 부르자. 부르자. 와 이정원다라면 진짜. 웃겨. <웃음> <웃음> 하이틀인데? 맞네 <웃음> 아, 아 근데 오실 예정.. 아 오시... 오셨잖아요 아, 그 그렇죠. 예, 끝나고 와또 오늘 또 끝날 때티프리까지 같이 하셔가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새벽 3시에 막 토하시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재밌어요. 네. 아스팔트 하이틀 비서군다의 가사에는 뭐 사양이 없나요? 이번 이별 노래를 통해서 심지어 제가 이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진 게 아니라 네. 뭐 마음속에 있었던 좀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을 완전히 이제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예. 어... 그러니까, 헤, 그러니까 헤어져, 헤어져도 저는 싫어해요. 아 진짜? 어, 이거 여기 새우깡이랑 주자 넣을 때요 네, 네, 네. 네, 네. 잔에다가 나 여기다가 붙잡은 건가? 아이고 어떡한 소리 나왔네 이 가게 이게, 이게, 이게 안돼 아 저희가 월요일인데 그 목요일날 <웃음> 술을 마셔서 콘서트를 못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그 잊어본다라는 노래가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추억했던 그 사람을 잊어본다라는 내용이니까 네가참 미운데 미워할 수 없어 라는 노래가 그 시절 사랑했었던 함께 행복했었던 <웃음> 너 잊어본다 잊을 수 없는 너를 잊어본다라는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옆집 아줌마 이름정리하셔 예. 아이, 아이고라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고 <웃음> <아이고야>. 대학 진짜 잘했어 정리했습니다 <웃음> 아이고야 이돌이 형 함께 야 근데 진짜 옆집 아줌마 산다니까 안 된다고 <웃음> 저희 래가 대부분 다 저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요. 가사쓸 때도 저희가 제가 1차 가사랑 멜로디랑 뭐 기본 가이드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없어요 음악적 곤조가 뭐 그렇게 크게 많은 팀이 아니어서 <웃음> <웃음> 내가 잘 되고 싶어. 그냥 이 팀이 망하게 얘기를 바래 하면서 의견 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좋다고 해서 괜찮아? 좋아? 고집은 제가 제일 많이 피우긴 <웃음> 하지만 <웃음> 웬만하면 다 듣고 수정하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때도 작업할 때 보니까 멤버분들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좀 수용하시고. 책임도 그렇게 시고 <웃음> <조금 웃음> 어... 음... 그래 일 현수 견로가자래데안 되면 혜수 <웃음> 잘못 어, 엔지니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렸어요 이번에 네, 진짜 도움 너무 많이 주셨고 아니 그 좋은 <웃음> <전> 얘기를 하죠 고객님들현님 <웃음> 뭐. <웃음> <웃음> 너무 자신의 일처럼 얘기해주시고 음, 맞아 주이 우리 형님이 엔지니어가 아니라 엔지니어스라고 우리 수거 같은 경우는 같이 한게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작년부터는 예, 그 처음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밴드계의 성장들 하나 맞 밴드계, <웃음> 밴드계 반올림 <웃음> 이거야 <이구나>, 때리지 마세요!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나중에 열곡 하면 한국 서비스로 어떻게... 쿠폰 찍어 왔고 저한테서... 이게 메타버트인가? <웃음> <웃음> 지금에 코너 없네. 아, 근데 이거 생각이 안 어, 그 생각 안해 봤네. 오그무게 약간 만들어들. 게좀 소개해 드리는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되게 많아요. 이숲 형님 가는 후일담, 후얘기, 습습 푸후. 이지난다좀더 어. <웃음> 노력해 봐요. 이숲 플러스 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뒷얘기, 뒷담화, 숲담화오담화좋고 싶지 않 아, 그냥 심플하게 어서오안녕하어서오어서오나어서오 네 여러분들 분리수가 음악 새로 발매되는 이번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구요 저희 방송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저희 새 코너 이름 하나 둘셋어서오세요 다음에도 또온오수또오슴 빡구독 빡구독 빡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모기 이 자식아? 슈퍼 <웃음> <스포> 액션. 페이투. 그러니 어차피 여기는 편집이야. 아, 아테. 네, 네. 네, 네. 네, 네. 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든살려볼게 네.